안녕하세요 여러분 홍파입니다 오늘은 영국에서 겪을 수 있는 범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좀 어둡죠 주제가 음 제가 운이 좋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딱히 나쁜 일이라고 할 만한 걸 겪어보지를 못했어요 그나마 쉽게 겪을 수 있는 게 인종차별이겠죠 이게 인종주의인가 아닌가 싶을 만한 일들은 가끔 일어나요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때 인종주의는 두 가지로 좀 크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무지함에서 오는 인종주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어, 알면서도 일어나는 인종주의가 있어요. 뭐가 더 나쁠까요? 당연히 두 번째가 더 나쁘겠죠. 예를 들어 드릴게요. 첫 번째로 그 무지함에서 오는 인종주의는 특히 나이 드신 분들에 대해서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 제가 사는 지역이 아무래도 어, 영국인들 한 90% 이상의 어, 시골이다 보니까. 그 동네에 아시안이라고 저밖에 없어요. 아침에 가끔 이제 아침밥하기 귀찮을 때 샌드위치 샵 가서 샌드위치를 사 먹곤 하는데 하도 이제 동네가 작다 보니까 서로 서로 이제 다 아는 거예요. 그리고 어 할머니분들은 특히 이렇게 말을 많이 거세요. 갑자기 아침에 <웃음> 아침에 잠 잠도 덜 깼는데 그 샌드위치를 구매를 하고 이제 나가려던 차에 할머니 어떤 할머니분께서 Have I met you before? 하고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내가 oh, I'm not sure 이렇게 얘길했더니 그할머니가 Oh, I think I met you someone who looks like you. 그러면서 이제 제 모습을 흉내를 내시는 거예요. 어떻게 아셨냐면 황당한데 그게 이제 나쁜 의도로 얘기한 게 아니라 말을 걸고 싶으셨던 거죠. 그 할머니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음, 무서웠어요. 그냥, 그냥 웃고 집에 돌아와서 이제. 친구들하고 얘기를 했죠. 그런 일이 있었다 할땐 다들 믿기지 않는다며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특히 시골에 사는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신기하신 거예요. 그 그러니까 다른 어, 나라 사람들이 자기 나라에 와서 이렇게 사는 게 아직도 너무 신기하신 거죠. 그래서 음, 이런 일들이 가끔 아주 가끔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무지함에서 오는 인종주의는 사실 저는 자연스러운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딱히 뭐 이렇게 기분 나쁘게 여기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예. 재밌어요 사실 <웃음> 그리고 두번째 그 알면서도 일어나는 인종주의의 종류에는 여러가지가 있을텐데 이제 이거는 보통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고요 기분이 많이 나쁘죠 왜냐면 그 사람이 분명히 내가 저 얘기를 들으면 알 거, 그러니까 기분이 나쁠거라는걸 알면서 얘기를 해요 이제 길을 가는데 저번에 또 길을 가는데 제가 이제 가방이 굉장히 무거운 거를 들고 있었어요. 너무 무거워서 이제 앞으로 메고 이렇게 걸어가고 있었는데, 그, 한 되게 잘 차려본 한 30대 중후반 정도 되는 커플이, oh, she's pregnant! 하고 장난을 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여자가 하하하하면서막 그걸 또 재밌다고 웃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모르는 사람한테 왜 굳이 그런 말을 하지? 근데 화가 나는 게 뭐냐면요. 그런 일이 갑자기 이렇게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너무 황당해서 말이 안 나와요. 아, 안 그리고 영국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 부류가요. 10대요. 10대. 그못 모르는 애들 있죠. 걔네가 제일 장난질을 많이 걸어요. 근데 걔 지들이 하는 짓이 얼마나 나쁜지 모르고 한거 하거든요.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일 중에 정말 어이없었던 게 이게 집에 이제 시내에 가려고 짐을 싸서 이렇게 걷고 있었어요. 근데 자전거를 탄 10대 남자애들이 저한테 트름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어, 너무 크게 났다. <웃음> 뭐지? 이렇게 그 그냥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 있잖아요. 이게 딱 레이시즘이다라는 생각조차 안 나요. 그런 일이 일어나면. 그리고 특히 걔네가, 걔네 같은 경우는 사실 내가 다른 인종이라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10대 애들은 영국인들한테도 그렇게 해요 그리고 특히 이제 시골의 10대 애들은 삶이 너무 지루해 그래서 막해 장난치고 싶어요 그래서 유리문 부시고 막 그런 좀 장난의 정도가 좀 심해지기도 하는데 어쨌든 제일 조심해야 될 부류는 사실 10대입니다 10대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 그 특히 그 트름 사건 같은 경우에는 남편이랑 얘기를 했죠. 너무 화가 난다. 내당장 가서 걔네, 요 어? 걔네 뜨거운 물로 진짜 굽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하지 말라고. 그냥 상대를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갱스터인 경우가 있다고 해요. 진짜 칼을 이렇게 숨기고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고. 그러니까 10대 같은 경우는 아예 상대를 하지 말아라. 얘기를 하고 싶고 굳이 그런 일이 계속 반복, 반복적으로 반복 일어났다라고 하면 해야 될게 뭐냐면요 경찰에 신고하세요 그 영국에서 인종차별도 범죄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하시면 경찰이 알아서 어, 조치를 취할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내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불화를 만들기 시작하면 같은 동네에서 계속 만날 사람일 수도 있는데 삶이 조금 더 어려워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동안 좀 영국 생활에 되게 재밌고 좋은 면들 많이 위주로 보여드렸는데 오늘은 좀 한꺼번에 몰아서 저한테 겹쳤던 덮쳤던 어, 조금 나쁜 일들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흔한 일은 아닙니다. 예. 네. 모르겠어요. 제가 운이 좋았던 건지 아니면 뭐 모르겠어요. 시민의 식이 그만큼 성숙한 건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사실 이제 진짜 인종주의는 사실 그렇게 더 이상 이렇게 드러나게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좀더 많이 내재화되어 있고 일을 구할 때 차별을 당한다든지 그런 게 진짜 사실은 지금 시대의 인종주의죠 네,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한국인으로서 인종주의에 대해 말할 자격이 저는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한국 안에서 일어나는 그 외국인에 대한 차별 대고가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한국 사람들이 외국 가서 뭐 조금 조금 이제 인종 차별을 겪었다라면서 굉장히 막막 화내하고 이런 거 보면은 사실 조금 조금 뭐랄까 이제 자기 반성도 좀 필요할 때 아닐까라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근데 나아지겠죠. 점점 사회가 다문화되고 하면서 거쳐가는 과도기인 것 같애, 같아요. 또 재밌는 영상으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만나요 안녕